내 목소리 담은 연화장 만들기 프로젝트 받기를 클릭합니다. 메뉴에서 인트로 선택합니다. 인트로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택하세요. 다운로드 받으세요. 내 프로젝트에서 열기합니다. 필요한 에셋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하면 모두 다운로드 받으세요. 오늘은 어떠한 클립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음향 효과 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편집 화면으로 돌아와서 음 배경을 저는 이 종이 종이 배경을 버리고 새 배경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버리고 추가하려고 할 때는 그 버리려고 하는 영상 끝부분에 빨간 기준선을 맞추고 영상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밑에 있는 클립들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추가한 다음에 앞에 있는 영상을 지워 주게 되면 밑에 있는 클립들이 이렇게 자리를 잘 잡습니다 이거 잘못 추가를 하게 될 경우에 밑에 있는 클립들이 다 흐트러져서 편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하니까 영상 잘 추가해야 합니다. 이 파랑색 클립은 돈이 떨어지는 크로마키 영상입니다. 이것은 그 길이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복사해서 옆으로 배열을 해서 저는 두, 두 번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게 늘어나면 좋은데 안 늘어나네요. <웃음> 그리고 아래 것도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옆으로 배열을 하고 모션을 잘 맞춰줍니다.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번째 영상에 스티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스티커가 들어가 있는데 이 크기를 조금 줄여서 왼쪽편으로 이동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스티커들도 있습니다 거절하는 모양, 그리고 손 모양, 스티커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가 어, 이 색종이 날리는 그 크로마키 영상이 있습니다. 요게 근데 길이가 늘어납니다. 아까처럼 길이가 안 늘어나면 복사해서 옆으로 배열을 할 텐데 늘어나서 그냥 저는 끝까지 늘려줍니다. 그리고 스티커들도 영상 위에 영상 끝날 때까지 계속 보여지게 하려고 저는 다 끝까지 늘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영상이 끝날 때까지 꽃가루도 날리고 저라는 스티커도 보여지고 다 보여지게 됩니다. 플레이! 네, 스티커 끝, 끝에 하나가 안 맞아서 끝점 잘 맞추어 주었습니다 이제 음성 녹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성 녹음. 음성 녹음을 어떻게 하냐. 음성 녹음 할 자리를 일단 잡습니다. 빨간 기준선을 맞추어 주고 여기 메뉴 쪽에 보면 마이크 모양이 있습니다 마이크 모양을 눌러 보면 음성 녹음 준비 완료가 됐다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대기 상태가 되고 대기가 사라지고 사라지면 그때부터 녹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녹음 하다가 정지 버튼을 누르면 녹음한 것이 끝이 나고 바로 저장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녹음이 끝나면 이렇게 보라색 클립이 생깁니다 이것은 바로 음성 녹음한 클립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음성 녹음된 클립을 들어보았는데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볼륨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스피커 모양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여기 100% 그러니까 현재는 100%이지만 이것을 200%까지 볼륨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죠. 새해 복 많이 받세요. 네, 소리가 커진 것 같죠? 이렇게 볼륨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새해 편집이 마무리가 됐으면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음성에 관해서 세부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클립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여러가지 메뉴 기능들이 있습니다. 편집이 완료됐으면 저장하고 끝내겠습니다.